오, 뭐야? 와, 와, 나 지금 온몸에 소름 돋았어. 우야. 우야. 자. 400일 게임 7일차가 왔습니다 아주 길고 외로운 꿈에서 깨어난 것 같다 미안하다 내가 지금 좀 오랜만에 접속을 했다 한 일주일만에 접속을 했는데 이제 더이상 뭘 해야될지 감을 못잡겠어서 접속을 잘 안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집에 있었을 경우에는 내 방에서 접속을 끊었었다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서 대충 한 3,40일 이렇게 지났을 것 같은데 제가 다행히 이제 시간 가는 거를 좀 관리를 해야 될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면 큰일 나니까 집 앞에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진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더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무작위 장소로 걸을 거고 특이한 장소가 나올 때까지 그냥 이렇게 계속 돌아다닐 겁니다 나는 지금 되게 모든 요소를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가봐요 왜냐면 나는 지금 다 둘러봤거든? 아니면 내가 또 놓친 부분이 있나? 야 혹시 여기로도 가지냐? 어? 헐! 야! 아니네 안 가지네 무작위 장소로 걷지 말고 내가 길을 좀 이제 외워놔야 될 때가 온것 같아 아.. 나길 찾기 너무 귀찮아 아무데나 가자 어? 곡괭이 사용하기가 되네요, 여기? 여러분, 여기 뚫을 수 있어요. 수정유리로 만들어 거의 뚫을 수 없는 창문 뒤에 보물이 있다. 뭐, 나한테는 쓸모가 없을 것 같지만 말이다. 곡괭이 사용하기. 곡괭이로 유리를 깨볼까 했다. 완전히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어쨌든, 해보자. 어... 잣된 것 같은데? 와, 잠... 잠깐만... 에, 탄광 다시 가면은... 곡갱이가 있으려나? <웃음> 잠깐만 나 <웃음> 나, 나 너무 충격먹었어 아니 곡갱이가 부서질 줄은 몰랐는데 아니 그것도 한두 번 내리쳐야지 부서지지 여기에다가도 버섯을 심을 수 있나? 어! 그러고 보니까 버섯이 거의 다 자라지 않았을까? 맞네 버섯 버섯을 내가 생각을 못했네 자, 얼마나 자랐을까요? 아, 내가 시간을 천천히 지나가게끔 해가지고 하나도 안 자랐네? 이건 되게 잘하려면 오래 걸리나봐. 망했군. 돌아가자. 아, 일단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집에서 머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같아 종이나 노가 합시다 이게 뭐야? 에? 아이뭐 매번 올 때마다 뭐가 있나 봐 하루에 한 번씩은 와야 되는 건가? 오늘 신기한 일 많이 겪네 아니 근데 곡괭이 어디서 다시 구해? 아 미치겠네 곡괭이 생각할수록 여기 산이 체가? 어, 체이 맞았네 대박 아 여기 별의별게 다 나오는데요? 아... 생각해보니까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내가 꺼야 되는데 시간이 또 계속 흐를 것 같다. 무섭다! 하면은 이 영원의 회랑에서 종료를 하면 되겠네. 그죠? 오늘은 책만 나오는 날인가봐요. 예전에는 종이만 나왔었는데. 어? 이제 종이 나온다. 근데 내가 저 곡괭이가 바사삭 되는 거를 못봤으면 어? 약간 기분이 쎄한데? 그만둘까? 했으면은 저 오늘 잠 못잤습니다. 찝찝해서. 저거 무조건 한번 꽂아보고 뭐 박살이 나든 뭐 뭐가 됐든 일단 봤어야 돼 난. 그 결과를 확인을 했었어야 됐다고. 난 만족해. 이걸로 진엔딩을 못보게 되더라도 우리의 호기심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왕국을 돌아다니는 건 재밌는데 언젠간 이 모든 길을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겁난다 우리 오늘은 회랑만 돌아다니고 집으로 돌아가게 찍은 다음에 꺼두자 돌아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종이 많이 있으니까 좋네 집 가서 나중에 그림 이쁜 것들 많이 그려야지 헤헤헤 <웃음> 종이 하나만 더 먹고 이제 집으로 찍고 끄자 말하자마자 종이 나왔네 그림 그리면 시간이 빨리 가요 그림을 그려놓고 집을 꾸미면 시간이 조금 더 빨리 흐릅니다. 아주 미미하기는 한데요. 미미. 자, 집으로 갑시다. 자 시작된 400일 게임 더 롱잉 8일차입니다 근데 저희가 집에 방에다가 놓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시켰어요 저희가 요즘에 둠 이터널이라는 게임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큰일났습니다 버섯이 이미 충분히 다 자랐을 것 같은데 버섯이 있는 쪽으로 한번 빨리 가보도록 하죠 저 400일이 현실시간 400일임 맞는데 음슴체 쓰지 말아주세요 제가 음슴체를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게 반말이 아니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말이 맞아요 뭐뭐함? 뭐뭐임? 그런거아님 그러면서 반말하지마세요 이거 반말아닌데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말이 맞습니다 인터넷에 음슴체가 성향 하면서 거의 대부분이 음슴체를 쓰시잖아요? 나쁜건 아닌데 저희 방송에서는 매너를 중시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 실수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말씀 해드리면은 다잘 고쳐주십니다. 가끔 그 미친놈이 음슴채 쓰지 마세요. 그럼 허큐 이러고 이제 강퇴당하지 음슴채가 말끝에 뭐뭐임 이런거 붙이는거죠? 네 그냥 거의 받침이 미음으로 끝나는게 음슴채예요 플레임 뒤지고 싶냐? <웃음> <웃음> 근데 그것도 맞네 내 닉네임이 음승체에 비롯된 것이었다니 자! 버섯이 얼마나 커져있을지 엥? 왜 안크지? 저번에 커... 커져있었던 걸 저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됐나? 아니면 우리가 시간을 좀더 기다려야되나? 세개 중에 한개만 크지 않았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한개만 심었었고 아냐, 물 안줘도 얘네 잘 컸었어 자, 그럼 영상을 뒤져봅시다 우리가 7일차에 플레이했을때 몇... 7일이 남았었... 3일밖에 안지났네요? 357일... 남아있었었... 고... 왜 3일밖에 안됐지? 그럼 실시간으로 3일밖에 안지났는데? 왜... 왜 실시간으로밖에 안지났죠? 난 분명히 방을 들어갔는데 버그인가? 시간이 내가 진짜 3일동안 안한 시간만 지났고 방에 있을 때그 빠른 시간 흐름이 적용이 안됐어요 지금 대충 6,7배 정도 빨리 흐르니까 이게 3일 지났으면 거의 20일 지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 우리는 지금 잘 기억을 해두고 8일차는 그냥 이렇게 보내고 9일차 때 시간이 좀 흐른 상태에서 보도록 합시다. 최소한 한 일주일은 더 지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 상태로 왜냐면 우리 지금 집 아래쪽에 버섯 농장 있잖아요. 어어 어, 키우려고 말 나온 김에 그럼 지금 끄지 말고 이대로 집에 가죠. 그리 시간 흐르는 거 확인하고 시다 아, 맞다. 그림도 그려야 된다. 아 <웃음> 똑똑해. 똑똑해. 똑똑해. 어? 헐. 그럼 버섯을 어떻게 심어? 아, 왜 땅굴을 파놨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버섯이 자라나? 일단 집에 가서 밑에를 보자, 이거 먹고. 와, 이대로 그냥 껐으면 큰일날 뻔했다. 여기에서 멀뚱멀뚱이서 있었겠네. 그럼 왜, 어? 왜 여기에서 멈춰있지? 이러, 이랬을 거야, 분명. 일단 왔습니다 6초씩 달고 있군요 시간을 조금 더 빨리 보내기 위해서 불을 좀 뗍시다 도전 과제를 달성하면 즐거운 나이지 불을 떼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달고 있군요 9초씩 달고 있습니다 어! 자랐다! 이거 갖고 뭐 요리에 먹을 수 있나? 아난반일이 너무 좋다 버섯을 더 많이 키울수록 시간도 더욱 빠르게 흘러갈테니까 아 버섯이 많이 자라면 시간도 더 빨리 흐르게 되나봐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여기에서 뭘 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왜 있냐니까? 야 우리 곡괭이 구하러 가자 아 맞다 그림 그려야지 그림 그리기 자 원하는 색깔 다 써볼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머무르는가? 그래 봅시다. 이건 모든 색깔을 다쓴 그림이니까 시간이 흐르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기여를 하지 않을까? 아 됐다. 외대한 녀석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빨리 간다. 여기다 둬야지. 오! 이제 10초씩 따라요 9초에서 10초 사이로 나네요? 안 이쁜 그림은 뒤에다 숨겨놔야지 이게 나중에 벽면이 그림으로 완전 가득 찰것 같은데 공간 활용을 잘해야 될것같아요 이런 거 선반에 올려놓을 수 있나? 한장더 그리자 이번엔 색조합을 뭘로 할까? 공백도 있네? 공백을 그릴 수 있어 빨파노? 빨파노 빨파 흰 아니야 이건? 희생을 하자고? 왜왜 왜 자꾸 무섭게 생긴거 그리래? 우와 나 이거 그릴래 색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일수록 파랑색 위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짜잔 하나 더 그려 뭐 그릴까? 와 힙노스 공백은 뭔가 아까운데? 시간 왠지 흐르는 거에 영향을 안 끼칠 것같아 공백 그리는데도 시간이 걸릴까? 그게 참 궁금하네 갑자기 그림자는 왜 저런 그림을 그릴까요? 어? 이거 되게 빨리 그려진다 그죠?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냐고요? 시간 때우려고 공백 영감을 주는 그림이다. 내삶의 공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이건 바로 올리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마지막 그림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새로운 태양 오! 11초씩 흘러요 이제 10초와 11초 사이 소파 뒤에 숨은 친구 너무 불쌍해 얘는 지금 소파뒤에 많이 가려져서 울고있는 표정인거야 그.. 여기나 가봅시다 지금쯤이면 이끼가 무성하게 자랐을거거든요 이끼가 이제 쿠션이 되어줄거예요 가면서 곡괭이도 나중에.. 어.. 찾아보죠 도착했군 가봅시다 이끼가 얼마나 자라있을까요? 어! 저기 곡괭이 또 있어요! 이제 뛸수 있을까? 뛰어도 될까요? 어허허허허 어우 어, 어, 어. 오! 오, 브금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집어야겠죠? 집읍시다 이끼덤불이다 하나 뜯어가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저기 위로 다시 못 올라가니까 일단 뜯어놓고 생각하자 이쪽 길로 가다보면 뭔가 길이 나오겠지 오른쪽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고 왼쪽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하얀색 수정도 봤고, 곡괭이도 봤어. 아 여기가 여기네~~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계속 이 생각했었는데 저기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여기로 내려가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끼를 왜 뗐을까요? 나중에 여기로 <웃음> 내려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 잣됐다아니야 근데 이끼는 금방 자라니까. 아 일단 기, 기왕 온거 아씨나 방종할라 했는데 미치겠네. <웃음> 하필 하필 와서 이 길을 뜯어 가지고 아, 강제 연장 방송. 일단 곡괭이부터 챙깁시다. 오, 부금. 브금. 신성해. 부금이 다행히 곡괭이가 깨져도 주변을 잘 둘러보면 오, 뭐야? 우와. 이 아름다운 폭포를 보니 왜 내가 폐하를 섬기는 게 좋은지 알겠다. 우와, 나 지금 온 몸에 소름 돋았어. 이 동굴은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내가 어디까지 가라 앉아요? 폐하께서 깨어나시면 이 모든 아름다움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와우, 흥분을 감출 수 없고, 어? 막다른 길이야. 어, 여기 길이 뚫려있나봐요. 어? 집기가 뜨는데? 석탄을 집었군요. 난 내가 왕이 되는 꿈을 꾼 적도 있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다. 헉!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반란이다, 반란! 이게 뭘까요? 이동하기가 있네. Oh, oh, what the? 분필 조각이다. 이제 영영 숨겨진 채로 남을 하... 하얀 달을 그릴 수 있다. 분필 조각은 근데 내가 저번에도 먹었던 건데 아이템 중복된 건가? 곡괭이여, 나의 품으로. 호라오거라 다르기 쉬운 곡괭이다 광물을 캐고 물은 벽을 팔때 편리하대요 그러니까 곡괭이도 잘 찾아보면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더 단단한 거를 캘수 있는 그런 그쵸 물은 곳을 캘수 있는 곡괭이일 뿐인데 그 방탄유리 그 이 수정은 매우 단단하다 빼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아뭐 이미 망했어 우리 시간이 남, 남는 게 시간이야 벌써 닫혔어? 닫혔군요? 수정이다. 캐기 힘들었지만 정말 멋져 보인다 도전 과제 달성한 투명한 영광 이제 하나 더 캐자 구라고 집으로 가자 여기서 뭘해야되는것같아 내가 봤을때 이게 이렇게 신성한 브금이 나오고 뭔가 있을것처럼 있는 이유가 있을거예요그 저번에 동굴 얼굴이랑 얘기를 나눴을때 뭔가 되게 넌지시 힌트를 줬었잖아요? 거기에 중요한 장소 중 하나일거야, 여기가 자,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400일 게임 더 롱잉, 9일차 자, 이번에는 소파에서 시간을 꽤 많이 보냈는데 와, 이거는 진짜 순백의 결정이네 진짜 하얗다 시간이... 지금 얼마나 흘렀죠? 14일 정도가 흐른 상황이군요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이틀을 쉬었을 뿐인데 방에서 꺼가지고 버섯을 보러 갑시다 어! 잠깐만 멈춰봐 야야야 그림자야 일로 와봐 우리 아래쪽 보자 아래 우리 버섯밭을 보면 버섯이 얼마나 자랐는지 알수 있겠지 버섯 똑같이 있는데? 저번에 심어놨던거 조금 자랐다 야 그래도 이거보다는 더 많이 자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 초록색 버섯만 크게 자라서 저 저 버섯은 멀쩡하게 조그맣게 있는거일수도 있긴하겠다 어! 커커커 짱커 어? 왜 이건 그대로죠? 곡괭이 사용하기 어... 여기 있는 것들은 더 기다려야되나? 곡괭이질을 하면 그냥 부서져요 저번에도 저기 자랐었던거 그냥 부셔버렸거든 근데 저 위치만 크는거 같은데 그쵸? 저.. 저번에도 저 위치에만 자랐었던거 같은데? 저렇게 커다랗게? 다른 것들은 왜안 자라지? 아 나도 저 버섯 너머를 정말 빨리 보고 싶은데 버섯을 키워서 올라가는게 아닌가? 진짜 알 수가 없네 이 초록색 버섯은 먹으면 안돼요 아 나도 계속 먹이고 싶은데 얘리가좀 반응이 없는 친구거든? 근데 유일하게 이걸 먹으면은 즉석에서 효과가 나와요. 먹으면 음 이럽니다. 정말 맛이 없나봐요. 심을 수 있는 곳은 다 심었어. 이 땅은. 혹시 보니까 여기도 심어 놓자. 뭐 차례차례 자라지 않을까요? 조금 더 시간.. 여유를 두고 한 30일 뒤에 와 봅시다. <웃음> 일단 내려가서 그 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있는 곳을 가서 참고를 좀 해야될 것같아요 그게 아마 힌트 같은데 좋다. 어! 뭐야 이거!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꿈꾸고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언제 바뀌었어? 그림자가 꿈꾸고 있는건가 이거? 오! 참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꿈이다 와 대박 꿈꿨어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초록색 버섯이 어느정도 크기가 자라면은 그 위에 올라가서 벽에다가 초록색 버섯을 다시 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이 벽에서 자랐잖아요? 초록색 버섯이 그쵸? 보라색 버섯은 저렇게 커다랗게 자란 게 없고 그러니까 저기 위를 올라가려면 꽤 많이 기다려야 될것같아 하나 심고 또 기다렸다가 계단 만들고 또 하나 심고 그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아 근데 이제 정말 할게 없는데? 저거밖에 할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종이 얻는 거랑? 뭘, 뭘, 뭘 집어? 나는.. 황을 좀 캐야되겠어 황을 캐서 나 불을 피워보고 싶어요 너무 자다 왔네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여기 탄광 오면서 몇개본게 있는데 이상한 점두 가지를 발견했고 둘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입국허 당했습니까? 일단 여기를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조금만 살펴볼게요. 여긴 석탄 캐는 곳이지? 오케이, 석탄. 왼쪽이 황이고, 오른쪽이 석탄이고. 이 위로 어떻게 올라가지?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아니야 충분히 그만한 높이가 되는데? 버섯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다고요? 그럴수가 있나? 자, 이상한 점한 가지 여기 지금 여기가 뚫려 있거든? 그래서 난 여기 가질 가줄 알았는데 가지진 않네요 한 가지 해결됐고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더 있는데 이거 약간 버튼같이 생긴 거 근데 아무런 상호 작용이 안 뜨는 걸로 봐서 아무것도 아닌가 봅니다 황 캔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귀찮아서. 귀찮아졌어. 이 열차를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서 버섯이나 자라게 합시다. 9일차도 허망하게 지나갔군요. 확실히 9일차 되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